변비? 그게 뭐야? 귀에서 삐 정체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딱 1kg 싹 내려가 있는 그빗번짐이 되게 덜해지는데 눈떨림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얼만큼?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되는지 첨량이랑 종류별로 계산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활력이 진짜 솟아나는 포션 먹은 듯한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저번에 영양제 건기식 추천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포션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역시 템빨이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영상은 되게 간단하게 추려서 말하느라 제가 이제 먹고 있는 거를 다 소개해드리지 않기도 했고 또 새로 먹어보고 더 좋았던 제품들도 생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서퍼데이 3종인데요. 이게 캔틴라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영양제인데 이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할 때 약간 반신반의하는 느낌으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한 며칠 만에 너무 컨디션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기 대표님이 아모레퍼시픽 다니시다가 나와가지고 만든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먹자마자 이게 템빨이다. 이거는 진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영양제가 이렇게 세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은 비타민이고 얘는 눈 건강 그리고 얘는 관절 케어해주는 그런 영양제인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보고 제일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에너지인데 얘가 엄청 엄청 고함량 비타민 그 자체거든요. 이세 가지 정말 다 좋은데 이세 가지 중에서도 얘가 효과가 정말 직빵이고 며칠만 먹어도 정말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확확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막 담당자님 쫄라가지고 이거 조금만 싸게 해주실 수 없냐고 해가지고 히든 링크도 가져왔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어떤 점에서 확, 확과를 효 느꼈냐면 제가 요즘 PT를 봤는데 주로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하거든요. 이게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텐션도 낮아지고 항상 제가 기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냥 이거를 하나를 먹고 PT를 갔는데 진짜 그날 운동이 너무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약간 몸 안에서 활력이 진짜 솟아나는 느낌? 진짜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고 한 3세트 할 5세트까지 하게 해주는 진짜 약간 포션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들어가지고 아얘 진짜 세다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해갖고 제가 성분을 막 봤어요. 뭐가 진짜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17가지 필수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B가 엄청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활력을 확 올려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비타민 C도 들어있어가지고 비타민 C 따로 챙겨드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모든 게다 케어가 되니까 그게 되게 편했어요. 또 여기에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마그네슘을 잘 챙겨 먹지는 않았는데 피티쌤이 마그네슘 먹으면 근육통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 챙겨 먹으라고 해가지고 챙겨 먹어야겠다 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육통이 항상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아 놀라운 효과 이런 거못 느꼈는데 눈떨림이 제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눈밑 아래쪽이 엄청 파르르르 떨려가지고 아씨 이거 왜 이래 이랬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눈떨림은 마그네슘이 직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먹고 나서 눈떨림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와 이거 진짜 효과 짱이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진짜 얘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얘 자체도 너무 좋은데 얘랑 이 보넬스의 조합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피부도 진짜 좋아지거든요. 보넬스는 MSN인데 MSN이 뭐냐면은 우리 관절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관절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 아니고 왜 챙겨 이러실 수도 있는데 관절 진짜 중요하고 저는 특히 약간 이 손목이 엄청 약해요. 맨날 앉아가지고 모니터 보면서 컴퓨터 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진짜 여기가 이렇게 맨날 뻐근하고 이랬는데 이거 챙겨 먹고 나서는 확실히 그런 통증도 진짜 많이 줄었고 우리가 아직 젊긴 하지만 관절은 지금 아픈 것보다 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운동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사이클도 많이 타고 손목도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얘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MSN이 이런 관절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생성해주고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얘랑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은 피부가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먹어줬는데 진짜 신기한 게 피부가 약간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제 피부 장벽 무너지거나 약간 뒤집어질랑 말랑한다 할때 드셔두시면 뭔가 되게 든든한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아이즈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인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오메가3 잘 챙겨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거기에서 약간 좀 디벨롭 돼가지고 오메가3도 들어있고 루테인 아스타잔틴 막 이런 눈에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눈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분들이 전반적으로 눈 건강도 케어해주면서 눈의 피로나 약간 노화 그리고 시력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저는 뭐에서 확실히 달라진 걸 느꼈냐면 제가 밤 되면은 이빛번짐이 진짜 심해요. 라식한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진짜 무섭고 짜증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걸 챙겨 먹으니까 약간 기분 탔을지 모르겠는데 그빛번짐이 되게 덜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엄청 피곤 할 때는 이 약간 상이 좀 겹쳐 보이는 그런 게좀 심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은 진짜 한번 나빠지면 돌리기가 힘드니까 얘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사실 영양제 같은 거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챙겨 먹으면 은 어떤 게 좋은 성분이고 뭘 챙겨 먹어야 되는지까지는 알수 있는데 이거를 언제, 얼만큼,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되는지 진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은 이런 영양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고 하고 어떤 것끼리 먹으면 또 좋고 어떤 끼리 먹으면 좀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영양제 챙겨 먹을 때 아, 이렇게 먹는 게잘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나와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함량이랑 종류별로 모든 걸 계산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나온 거라서 그냥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만 다 챙겨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22가지 필수 영양소를 그냥 깔끔하게 싹 챙기는 거라서 저는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았고 막 뭐가 좋아, 뭘 먹어야 돼 따로 이렇게 머리 쓸 필요 없이 그냥 세트로 먹으면은 약간 현대인의 사대 고민. 피로회복, 눈, 혈행, 관절 이런 고민거리들을 한 번에 다 케어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세트로 아주아주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이게 알약 자체도 되게 조그만 편이어가지고 목넘김도 진짜 매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알약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수월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았고 저는 이렇게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니까 20대때보다 오히려 체력도 되게 올라가고 컨디션도 진짜 좋아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건강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영양제 여러 가지 챙겨 먹고 있는데 함량이나 종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챙겨 드시는 거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이 라보에이치 유산균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사르락토라고 가루 타입의 유산균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가루 타입이어가지고 꽤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알약 형태에는 또 어떤 게 있나 제가 여러 가지 사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라보에이치가 이렇게 알약 크기도 엄청 엄청 조그맣고 엄청 먹기도 쉬워요. 근데 효과는 정말 그 사르락토처럼 정말 변비? 그게 뭐야? 이런 느낌? 아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 아시죠? 고래가지고 아 알약타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딱이겠다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보통 그냥 공복에 물한 잔이랑 이거 하나씩 먹어주는데 확실히 이걸 챙겨 먹으면 1일 1 화장실 정말 100% 가능하고요. 사르락토랑 진짜 비슷하게 막배 아파 힘들어 이렇게 가는 화장실이 아니라 정말 시원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어가지고 얘 진짜 유산균 유목민이신 분들 가로타입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균은 잘안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숙변 제거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이래요. 장이 튼튼하고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걸 장에서 그 영양분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여요가지고 진짜 10대 20대도 유산균 진짜 꼭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드시는 분들 있으면은 꼭 유산균은 챙겨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영양제는 아니고 약간 보조제 그런 건데 얘네들은 맨날 먹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에서는 맨날 먹는 것들만 추천해드리느라 빠졌었는데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히어핏이라고 이런 이명에 좋은 그런 영양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고 해외 직구로 항상 구매를 하는데 얘를 왜 먹기 시작했냐면 제가 언제부턴가 이 귀가 진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명이라고 가만히 있을 때 귀에서 삐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게 난지 진짜 오래됐어요. 어, 한 2, 3년 전부터 그 증상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이 소리가 커질 때는 사람들이 소은소은 말하는 게그 이명소리 묻혀서안 들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 정말 약약도 써보고 대학병원 가보고 한방 가보고 진짜 천만원 넘게 썼거든요. 근데도 사실 나아지는 게 없었고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는 그런 증상이라서 그때부터 영양제를 되게 이것저것 많이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진짜 이명에 관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 영양제나 뭐 보조제 이런 추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막 증상을 엄청 완화해주거나 안 좋았던 걸 좋아지게 이렇게 하는 느낌은 없는데 현행 유지는 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먹다가 안 먹었을 때 갑자기 확 상태가 진짜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나마 효과를 본게이히어피이었어요 이게 약간 은행나무 잎 추출물? 비타민 B 이렇게 귀에 좋은 그런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인데 어, 저는 맨날 맨날 먹지는 않고 저는 컨디션에 따라서 이 이명 크기가 엄청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진짜 커질 때는 밥 먹고 두 알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확실히 위약 효과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먹고 나면 은 이명 소리도 많이 줄어들고 귀도 좀 편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꾸준히 잘 먹고 효과도 어느 정도 보고 있어가지고 귀가 조금 예민하시거나 이런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효소인데요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효소 공부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전 그때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저걸 도대체 왜 먹어? 저거는 유사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 이게 유명해가지고 그냥 성능듬치고 사봤는데 얘 예, 되게 좋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효소 자체가 우리 몸에 되게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지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계속 이렇게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포타이 형태로 돼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딱 따가지고 저는 입에 털어놓고 물한잔 마시고 그냥 꿀떡 이렇게 삼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음식물이나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진짜 과식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와 진짜 이거는 빨리 배출하고 싶어 했을 때 이거를 먹으면 정말 직방으로 분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름에 한번 살을 확 빼고 이거를 되게 장기간으로 운동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 식단에 실패하거나 폭식을 때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는 진짜 너무너무 몸도 찌뿌둥하고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게 숙변 제거잖아요 근데 이게 폭식은 유산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얘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런 찌뿌둥한큰 덩어리들을 되게 싹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얘 다이어트 하면서 되게 유용하게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몸도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다이어트를 할때 정체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때는 숙변 제거가 진짜 필요한데 그때 한번먹어지면딱 1kg 싹 내려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갖고 이것도 매일 먹진 않지만 꾸준히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을 주고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제가 잘 먹고 있는 영양제 보조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